밤일 끝낼까? 진짜 티안인가 보네. 기토 아니잖아. 티안이 사람. 근데 픽스 아니야? 슈퍼 계정이거든, 요 일단. 테디 님이네. 뭔데 테디 님 맞는데? 찐 테디 테디 님인데. 이다 지나이 집 벤. 외국 프로게이머. 그리고 음문의 고수. 전설의 용사 김한샘. 전용김. 아, 기, 이분이 김군 님이야. <웃음> 김군데. <웃음> 김군 님 테디 님. 그럼 이 사람은 아마 티안 맞겠다. 티안 즈벤. <웃음> 우리 팀 4%야 4%. 어 용기. 프로게이머가 4시야 4%네 진짜. 가봅시다. 임군님 어, 어. 보여주라. 멤버 3 미쳤네 이거. 음. 버돌 쪼레마님 이 그리고 챌린저 유저 저 어니우기님 레전드네 게임 킬당 1000원? 킬당 1000원이면 한 30만원 먹을라나? 나쁘지 않아 가 봅시다 좋아요 우리팀 멤버 미쳤구요 야 진짜 아 근데 원딜이 테디님이 아닌데? 테디님 서포트인데? 이거 맞아? 저희 바텀에서 점수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디드 바텀에서 무조건 저는 버스트 탑니다 집중 좀 할게요 먹을 때딱 까비 타보는 중이신. 무조건 타보는 중. 아, 바텀! 가네요 아, 역시 당했요니다네요 아, 역시 구마유시대 테딩은 빡센 건가? 아, 역 당했습니다. 당했습니다. 형들. 내 캐리 할게 숨만 쉬어 피로 응. 다 맞췄으면 피로 빼주는건데 응. 아내 대포 대신 오버든 이제 슬슬, 응. 슬슬. 아 형들 오바야 아군이 당했습니다. 개오바야. 탑솔이게 이거 성전복 각 떴어. 이겼어 형들. 내가 이겼어. 아 용도 아이엔 바다용이야? 이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인전 바다용 지금 먹으면 어떻게 이기냐고. 야. 아야 이거 싫어야 멤버. 씨 뿌게 프로게이머... 뭐. 형들 비비자 근본을 보여줘. 중군냥 한번 보여주자 진짜 한대 넣쳐놔야 되는데 아.. 리신 왜 이렇게 세냐 근데? 리신 너무 센데? 리신 좀만 못 컸어도 리신 잡는 건데 그죠? 근데 확실히 며칠동안 몇십판씩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감이 살아있어 노홍이긴 한데 아, 이 무빙 사겠구나. 아, 그만 때려. 졸려. 나 때리지 말고 제 때리라고. 때리라고아 근데 내리킬몰아먹으리 의미 없는데 이게 티문인가 뭐야 이거 왜 천점 듀오가 요 오바잖아 야, 이렇게 리이주오가 빨리 해주이요 빨리 해주 피에 몰아먹은 미션 더이득이라고? 그것도 맞지. 버돌님. <웃음> 어, 아, 여기 있네 아, 이거 두저히안되겠까 아이고. 아이고, 야! 님들아! 저게 아 무슨 챌린저. 왜 그래요? 왜 그래요, 님들아! 제발! 올려, 좋아? 올려, 탈 빠진다. 반나보다일 만나고 했지. 괜찮을 거라고. 었다 얘는 어떻게 비야? 네 신발이었구나. 아, 내들어가면다힘 빠지는데 결국. 아 이 적의 테란방만이 답이다. 와. 아, 애니냐. 여기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요. 여기로 가는 중. 딱 걸리는 중. 핸드 살짝 해 봐. Okay. 나이스. 피아나 죽지 않았어. 개사기침 저거. 훗날 덩검이랑 용사 들고 절딜저 저만큼 나옴. 상대 지금 닌자 신발에 팔목 보고 됐데 개사기침 이거. 후방 갈수록 모델한테 지지 않냐고요? 안 그래요. 클레드는 모델한테 지지 않아 기본적으로 템 이렇게 가면 성장에 밀릴때나 지는거지 미드 오지게 간다 정글이 이번판 백클 스킵해야겠는데? 신발도 필요한데 아나 돌겠다 여기에 닌자 신발 가야죠 뭐 아무것도 못해버리 너무 아파. 진짜 너무 아파요. 진짜 너무 괴물이고. 아무것도 안 되고. 뼈저리게 동의하는 부분이고. 아, 이게 키아나 있어야 돼. 키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. 죽어라 죽어라 EQ W EQ 나이스 아 맞았어 한정 개사기 게임 뭐 이러냐? 힘들어 어떻게 이겨요 이거 저렇게 죽은 거구나 뭔가 있네 가능? 네. 아. 막았다. 아. 진 없었는데. 진 없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. 할수 있는 게 없어. 이런 식이면 아 근데 사연생 했으면 질때 되긴 했어 질때 되긴 했어 사연생 했으면. 아. 와. 우와. 진짜 개미 쳤다 아 아파요 안돼요 이거 맞으면 죽어요 아파요 아 안죽었는데 그 얼랭부터 배치부터 마스터할 때도 느끼는 건데 지금 체프 스펙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자크가 아군이 했습니다할 때도 있습니다. 그 후에... 아군이 했습니다소사한명게임 아... 아, 미션은 실지어애매 우리 쪽에다